우리가 창피해? 우리 마피아 루야뭐 아! 누구? 으이? 개빈에 많아! 아테탑좀 하자! 아테탑시가 아니, 아니고요 비솔리해! <웃음> 아. <웃음> 들아 근데... 올려면 스팀으로 와? 모바일 안 돼요? 뭐이안 <웃음> 된다? 총 맞는다 진짜! 음, 오늘 한편이 없잖아! 아 그러면은... <웃음> 근데 보냈잖아. 아, 어, 미안. <웃음> 보내고 나서 초대를 쓰고 있네 이 양반이. 아, 아니, 한 편이 없어서 대역 필요해가지고. <웃음> 아, 아, 아, 아, 그런 어, 거죠? 어, 어, 그런 겁니다. 답장 보셨어요? 답장이요? 디칠레시. D... 7... 4... 7... <웃음>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욕안 네. 했어, 욕안 했어. 아, 제가 했어요, 비솔림한테. 누가 쿡쿡 찌르냐 자꾸? 누가 옆구리 쿡쿡 찌르는데 내 옆구리? 썸타냐? 썸탄다니요 투디님. 아하. 외로워? 응, 외로워. <웃음> 아 외로워? 응외로워아 투디 요즘에 외롭대요 여러분들. 많은 DM 부탁드릴게요. 어? <웃음> 저도요. 어 모기요. 어. 모기?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내 발을 물었어? 네. 간지러웠어 네. 근데 그 모기가 아니라 목. 이야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너희들은 아니... 연비의 말에 어떤 진의를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아 사람이 말을 하면 진짜 뜻을 알려고 탐구를 해줘야지 안그러니 연비야 난 포기했어 포기했다잖아 왜 캐비님이 그래요 신경 안 쓴대잖아 진짜 사람 아니야 아니 사람이 아니라니 나는 안 궁금해 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진짜 사람이 아닌 쪽이 적인 것 같습니다. <웃음> 오늘의 게임 네. 5초 준다 입니다 오딱 때라 5초 준다 그런 게임 아니고요아예 <웃음> 카드를 처음에 한 장을 뽑아보시면 이렇게 주제가 쓰여있어요 전대물 네 그런 거를 이제 5초 안에 세개를 대시면 돼요 못대면 이게 투디님한테 넘어가고요 음. 오 음. 투디님은 만약에 케빈님이 세 개를 못 대고 두 개만 말했다 그럼 그두개 제외하고 다른 걸 얘기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세 개를 다 말하게 되면 다 말한 사람이 가져가고요 케빈, 2D, 빗솔, 연비까지 세 개를 다못 말했다 그러면 제가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연습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게임! 어, 연습 게임으로 네. 이풀기 이풀기 일단 <웃음> 아, 하나 둘셋 하면 타이머를 뒤집어 주시면 돼요 케빈님은 카드 뒤집으시면 되고요 하나 둘셋 자 이렇게 한번 넘어가고 두등네번어뽀어 <웃음> 뭐. <웃음> 어... 피로코 산토스 스나이 어 있는 애야 있는 애야 검색했지 어 너희 <웃음> 자식 <아이씨. 웃음>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주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오케이. 나 대충 이해되셨죠? 어, 그러면 오케이. 누가 먼저 하죠? 어, 자, 일단...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어어, 그냥. 그냥 먼저 해봐. 오케이, 오케이, 첫 오케이, 판이니까 오케이. 가볍게 합시다. 이게 근데 본인 차례일 때는 안 맞춰도 돼서 부담이 좀 덜합니다. 오케이. 자 케빈님 음... 준비 하나 둘셋 버스 지하철 택시. 어 쉬었다. 이거 쉬었다. 이거 쉬었다. 어 이거 쉬었다. 아, 요렇게. 어, 나 쉬운 거걸렸다 아, 나이스, 여러분. 하나, 거세 세 개를 말해야 되는 거? 네, 세 개를. 하나, 둘, 셋, 디즈어왜안 되지? 아, 네, 내가 디즈 아, 아, 조커, 배트맨, 슈퍼맨. <웃음> 배트맨, 슈퍼맨, 땡땡 왜, 왜? 배트맨, 슈퍼맨, 파이더맨. 파이더맨 뭔데? 로이 로사 나오니. 슈퍼빌런 맞아. 슈퍼빌런, 슈퍼빌런? 아니야? 아. 그래, 맞아? 아니 야 로켓다는 좀 짜반이 아니야? 미스트로이 베놈. <웃음> 미스테리오잖아 그거. 미스트로이, 미스트로이 틀린 거지, 틀린 거지. <웃음> 발음 발음 실수 이름 다시 케빈님 거야. 와어 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웃음> 미스트로이. 어. 연비 로이로사 야옹이 때문에 되게 억울해하는 거 같은데 걔네 슈퍼빌런이라고 하기에는. 맞아. 아니 근데 포켓몬에서는 슈퍼빌런이에요. 아니야 슈퍼빌런. 걔네가 제로족이잖아요. 어, 지금 어. 재조명되고 있잖아. 그래. 지우는 애들 바닥에서밥 먹이는 그래. 애들 식탁에서 먹고. 그래 걔견상 안해 지우는. 웅이 어떻게 해보고. 생각해 할까? 그 자식 밥을 참 맛있게 잘 해줬어. <웃음> <웃음> 그래, 지우가 빌런이야 포켓몬은. 갑니다 하나 둘셋 <웃음> 음식 박일이 선생. 일박 박일 나가 이 선생은 뭐야? <웃음> 이 선생님은 스트리머분 아니냐고. 식신. 어 네. 맛있는 녀석들 집밥 백선생 냉장고를 부탁해 오, 오 정답 와야 이거 어려는데 아, 잠깐만요 왜? 맛있는 녀석들 음식 프로그램 맞습니까? 맞지 맞지 맞지 네, 맞지. 맞지, 맞지 개그맨들이 맞지. 웃기는 프로그램 아니니까 그냥? <웃음> 억지를 알겠어요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맞는 맞지, 맞지 맞지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 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케빈이 어디갔어 <웃음>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고 <몰라. 웃음> 진짜 사라졌는데? 우리끼리 하자 자 연빈님 <웃음> 야 그런 게 어딨어 <웃음> 연빈아 손 올려 하나 그래. 둘 셋! 마너 캐릭터 로이로사 랭옹이 인정 나저 난방기가 난방기가 안하지만개데나 지금 <웃음> 미치겠네 준비! 하나, 하나 둘 셋! 과자 종료 포카칩! 스윙칩! 그리고 포스틱! 아, 오오 포스 좋다 아 이런식 오케 오케 오케 캡빈님 없는 새 두명 카드 하나씩 가져갔어요 아이 나 빼고 한거 아니 히터가 안 틀어져가지고 나 추워 겠어 지금 나비솔링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와. 야 이거 오히려 비솔이한테 어려운 문제인데? 어나 만화 캐릭터 몰라. <웃음> 연비님. 우이지우다 어? 틀렸어요. 우이지금 <웃음> 검정색 아니야? 어어. <웃음> 어. 코난, 짱구, 유명한. 오. 오 유명한. Okay. 잠깐만요 야, 코난, 코난 <웃음> 머리가 검은색이라고요? 네 하나, 둘, 셋. 어. I c o u l 저.. I could. I could. I could. I c o u 갑자기 c 장생이 나온다고. 나 순간 I 장생 보는 순간 c o 줄 알았어. <웃음> 야이 u 장 d I c o u 이 d I could. I could. I could. I could. I could. I could. 뭐라고 가로서 가로수 가로 가로수 서면 가로수 길날에서 면 맞았잖아요 아 맞아 맞아 가로수 길에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아 가로수 맞아 가로등 아니고 가로수잖아요 하나 둘셋 삼성역 선릉역 교대역 끝오아나 쉬운 거두개나 쉬운 거 나와 그러니까 어. 나 너무 쉬운 거 나오는데 자꾸 아 역시 강남 거주자라 그런지 아 그러네 <웃음> 하나 둘셋어 자 이쁘다 착하다 예쁘다 땡땡 아, 아, 예쁘다 예쁘다 쁘다 네, 예쁘다 쁘다 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네, 네, 자기 네, 칭찬 갑시다. 못 하죠 자기 칭찬 못 하죠 잘생기고 똑똑하고 음. 니다땡땡땡땡땡 아니 왜 나의 장점이잖아 아 그래 케빈님 어. 해봐 케빈님 해봐 차 있고 집 있고 돈 많고 어, 오케이 인정. <웃음> 어. 인정 어 인정 졌다 반박의 여지가 없다 저런 게 이제 진짜 장점이죠 이거 이거는 자 갑니다. 나요? 발 쉬운 네. 거. 하나, 둘, 셋. 판사 변호사 검사. <웃음> 아이야 <아이씨게. 웃음> 뭐야? 여기 왜 표시돼? 아, 뭐야? 거 아, 뭐야 쉬운 나 뭐야? 이거 한번 섞어. 예, 섞어 섞어. <웃음> 자. 아, 나다 둘, 셋. 아, <웃음> 야 이거 너무 뭐라고? 박혜영? 박혜영 응? 누구야? 자. 최수종 하이라. 원빈 김우빈! 원빈 김우빈! 원빈 김우빈! 원빈 김우빈!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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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강이! <목소리> <목소리> 어, 종강이! 종강이 어 됐어, 됐어 종강이 아, 인정 <웃음> 종강은 모든 대학생들의 소원 <웃음> 교수님의 종강일 참여 아이고 종강이야! 라고 하면서 종강이 된다 아, <웃음> 아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음> 웃어 아 웃어 없죠? 없어? <웃음> <업어? 웃음> 아,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알았다 <웃음> 없지 아, 아, 아, 마, <웃음> 미안해 교수님 <웃음> 갈게요 하나, 둘, 셋! 사장, 사망, 사기자 사기자 탱 아니야? 단어잖아, 단어 사기자가 어떻게.. 연빈님으로 갈게요 뭐 사기 아, 준비 시작! 사, 어! 사실, 사립, 사산 있을 것 같아 어, 사산도 있을 것 같아 네. 하나, 둘, 셋 와! 아 팝콘! 이걸 모르다고팝 콜라 와야 이걸 팝콘, 모른다고? 콜라? 어 나는 진짜 갑자기 뭔가를 못하나 봐 나초, 오징어, 사이다 아유! 아 이거 꿀이었는데 이거 아, 아. 감사합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뭐라고? <웃음> 뭐라고? 아나 미치겠네 이거. 자 천사소년 네티. 어 카드캡터 체리? 프리큐어. 아, 땡. 아야그 아, 뭐야? 트로피컬 마. 로즈 프리큐어 힐링급 프리큐어 스타트잉크. 프리큐. <웃음> <웃음> 야너 뭔데 그거? <웃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뭐야? 아예 아는 게더 싫어. 하나 둘 셋. 뒤집어야지. 어나 이거 알아. 카라멜맛 소금맛. 소금맛. 어? 어? 어? 비솔 <웃음> 기본, 기본 콘소메맛 양파맛 오 송가송가 송가 소금맛 너무 잘 어, 배송 그게, 그게 이제 보통 금맛이나 기본맛이나 그게 뭐, 기본이지 오. 사실 근데 연비님 가겠습니다 자하나둘셋셋오 하나, 둘, 에이아이스 듣고 <웃음> 지니 시리 지니어내 네가 할게 네가 할게 누구 구글 어시스턴트 빅스비 어둘셋 아, 아 타이타닉. <웃음> 그월 아, 스트레이트 그리고 레버넌트 레버넌트 아, 아이고 <웃음> 연비님 로미오와 줄리엣? 월 스트레이트 큰일났다 캐치미부요캔 인셉션 한 개가 생각이 안나는데 <웃음> 위대한 문제... 개츠비? 잠깐만 그 다음에 그 주식 투자하는 거 그거 있는데 그게 월스트트아월스트리트어어아 어. 어, 어, 어. 아, 이건 트디 꺼네 어 감사합니다 아 <웃음> 위대한 아, 개츠비야 아, 위대한,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가 생각이 안났어 아나 아. 갑니다 하나 둘셋 뭐야? 개, 고양이, 염소 아이씨 너무 아... 쉽다 아 개, 어... 고양이, 술먹은 빗솔 <웃음> 정답입니다 뭐이 X야? 아닙니다 <웃음> 그거는 개와 같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셋와저 둘, 둘, 셋. 그 완도 김그 대구는 뭐였더라? 다음 <웃음> <웃음> 대구서가 완도 전복 이천 쌀 오오 야 이게 바로 나오네 <웃음> 하나 둘셋 어. 국가대표 원 국가대표 투 코리아 <웃음> 코리아도 뭐 있어 개날로 먹는 닭꼬치는 거아 진짜 거. 날로 먹네 이거 야원 투로 생각을 이이 하냐 이거 나, 국가대표 2가 있어 어 있어 있어, 있어 <웃음> 있습니다 있어, 있어, 있어. 갑니다 하나 둘셋야 <웃음> 이거 모르면 한글날 갈까. 개천절 어 우와 어, 어, 크리스마스, 어, 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어, 추석 <웃음> 설날 추석 설날은 자, 잠시만요 잠리아아 끝. 아이 삼일절 부처님 오신날 아하 아. 개천절 재헌절 아저 개천절 안 했어? 근데 제제 거예요. 어, 어. 어. 거예요 어차피 왜 돌리세요? 제 거예요 어차피 c n 이 거야 어렵네 아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 이북에서 왔지비 어 안녕하세요 연애가 중계 갑니다 하나 둘셋 성수 <웃음> 아, <이제. 정수. 웃음> 썩소 <웃음> 맞긴 한데 석소 석소 쏙쏘, 뭐 아니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가 어, 되는데 근데 저번째 <웃음> 단어가 그냥 색깔 욕을 단어긴... 하지 그랬냐? 이럴거면 욕을 그냥 박아버리는 <웃음> 바로 박아버 파노가. 예예예 3 2 1땡 오? 와우 모든 냄지 제이미 올리버 최현석 어 내가 어리니까 머리가 팽팽하게 그러니까 돌아가 팽팽 돌아가네 팽팽 돌아가 야얘 c 엔이한 장이면 끝나? 오케이 견제해야 돼 견제해야 돼 음. 이번에 제발 어려운 거 나와라 갑니다 음흠. 하나 둘셋 <웃음> 남아프리카 아니 멕시코 남 아메리카예요 아우씨 그 잠깐.. 시베리아, 미국, 어 네, 브라미, 네. 마, 남미, 남미, 남미. 남미, 남미. 베네수엘라, 남, 브라질. 브라질 겹칩니다. 브라질 했어? 투디형이 했어요. 아, 아 이거 버릴까요? 진단하네. 이거 버리고 다시 할까? 아, 한 네. 판만, 한 판만 원 코인. 오케이. 갑니다. 하나, 둘, 셋. 주인공이 어. 여자인 만화 이거. 영화. 프리큐어 원투쓰리. 아 <웃음> <다이스. 웃음> 미친 프리큐어 진짜. 프리큐 <웃음> <웃음> 누나 갑니다.